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해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던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론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나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단 너